안녕, 제이. 마카롱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<웃음>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. 어, 지금 이두 가지? 글로 뭔지 알려드릴게요.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. 너무 예쁘죠? 제가 두 번째 찾은 곳이거든요. 일단 커피 한잔 마셔주고 이게, 가롱이라서 이거 약간 우유 그거 같죠? 음! 음! 고소한 맛. 빨강이 얘를 먹어볼게요. 얘도 엄청 두꺼워요. 엄청 입 크게 벌렸어요. 음, 딸기! 딸기입니다. 음. 음. 재료의 그 맛이 나는 마카롱이고요. 이둘 중에 치자면 둘만 비교해봤을때는 딸기가 조금 더달달하고요이 하얀 우유랑 초코칩 들어있는거는 조금 더좀네 순수한 맛이 나네요 더 고소하면서 음, 담백한 맛이 조금 더 나요 이게 굉장한 뚱카롱이에요 그래서 나눴어요 나눠서 세 가지 맛을, 맛을 보려고요. 자, 요거는 빨리 크림을 먹어줘야 될것 같아서. 유자 맛이 나네요. 음. 유자의 좀 상큼한 맛. 이게 워낙 쫀카롱이다 보니까. 선물로 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나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요건데요. 굉장히 촘촘하게 그 쿠키 가루 같은 게 붙어있거든요. 그리고 안에는 좀 뭐랄까 커피 맛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크림이 차 있어요. 필링이라고 부르죠? 참 음? 모카 커피? 되게 고소한 맛이고 모카 향 같은데 이게 호크 맛그 다음에 필링맛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는 요거 맛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서 되게 맛있다 이거 되게 맛있네 이거 제가 좀 구수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고소한 거, 이런 거. 그래가지고 맛있어요. 다음은 오레오가 들어있는 쿠키 앤 크림인데요. 어, 사실은 이거 자르기 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 오레오가 중간에 딱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그랬어요. 근데 깜빡하고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자르면 요렇게 해서 반반 먹을 수 있거든요? 크림이 좀 묻어있긴 한데 초코크림, 오레오 크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좀 편하, 편할 것 같아요 나눠먹기가 이건 아주 강렬한 파란색을 갖고 있어요 코발트 블루 막 이런 거 터키 블루? 음. 그 느낌 아세요? 오레오 맛 아시잖아요 오레오 먹을 때그 약간 프레옹 씹어먹는 것 같은 느낌? 흙맛 같은 느낌 흙 씹어먹는 것 같은데 맛있는 느낌 음. 이것도 되게 고소하다 제가 고소한 맛을 좋아해서 음 맛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에구. 이렇게 보면 은꼭새거 같죠? 이뭐 하얀 크림이라서 왠지 맛을 더 느껴야 될것 같아서 돼지밥? 엄청난 그 크런키들이 있어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크프레칭이좀 두껍게 어있어가지고 사실 그 <웃음> 하얀 크림맛이 잘 나진 않는데 아무래도 초코크림이 강하니까 이제 필링은 조금 순한거? 약간 이런 조화를 하지 않았을까 돼지밥 맛입니다네 음, 캐러멜 같아요 음, 캐러멜 같은데 약간 그크림블렐레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좀 분리도 되는데 이렇게 카라멜 같은 게 붙어있죠? 이건 아무래도 카라멜도있기 때문에 카라멜 자체가 살짝 단맛이 나거든요. 그럼 카라멜, 마키아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요거에요. 누구나 아시겠지만 뽀또. 뽀또입니다. 이렇게. 한입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. 하지만 절대 먹을 수 없는 크기입니다. 높이가. 자그 크래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뽀또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치즈의 짭짤함 나고요 그리카고 없으면은 보통 맛이 안나는 안거 같네요 그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제이 마카롱을 모두 먹어봤고요 저는 이제 중간에 찍었던 그 맛이 제일 저의 입맛에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안녕 <웃음> 제일 맛있어요.